찾지요 이거 행하세요 이게 뭐예요? 블리자드에서 왔어 블리자에서 왔다고? 뭐지 뭐지? 옥치 선물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음... 이게 뭐야? 보여줘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에? 이게 뭐지? 옷을 보내줬어 어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어? 근데 나 지금 잘 어울리는 것같아 그쵸? 근데 내 파야 블리자드에서 왜내 파를 보내주지? 블리자드라고 안 쓰여있어? 아! 블리자드라고 되어있다 이거 없으면 서운하지 어? 나잘 어울리는데? 아니 어쩜 이런 거를 보내주실 생각을 하셨지? 따뜻하다 그래서 다음 선물 또 있어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장난 아니지 엄청 부들부들하고 궁둥이 <웃음> 아 궁둥이 너무 귀여운데 꼬리도 있어 응 아, 귀여워 컴퓨터 책상 수면 쿠션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아, 어 이거 진짜 편한데 오. 우와! 이거 진짜 좋다 자세가 딱 나와요 이거 이거 저그? 이게 저글링이라고? 네. 울트라리스크라고 이게 <웃음> 아, 아. 언니 근데 어쩜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어? 울트라리스크가 원래 저그에서 지상 공격하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두두두 우왕! 부왕! 부왕! 두두두 부왕! 부왕! 부왕! 이렇게 하면 다부셔진단 말이야 겁나 짧아 이거 또 다리라고 있네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차차차킹킹킹킹킹킹차차다할수 어, 있는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버워치 후드티네 <웃음> 한번 입고 게임 해야겠네요 오버워치 마피도 있어 이거 p c 방갈때 입으면 진짜 간지 쩔겠다 그쵸? 와 어때요 음, 어, 와. 여기 마크 이게 너무 예쁘다. 여기도 이렇게 공격이랑 방어랑 힐 예쁘다. 대도님한테잘알해 봐요. 아 그럴까? 우리 울린이랑 갔다 올게요. 아아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너 왜... 야! 야! 야! a b a b a 야, a 야 a b a Baba, Baba, b 야 b a Baba, Baba, Baba, Baba, Baba, b 야! b a b 리 b a 야이 b a b a 야, a Baba, b 야 b a Baba, Baba, Baba, b b 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 야야 아아예예 레나 레나 야야아아너 발발 봤어. 나 괜찮은 발? 아 응. 어, 귀엽다 너